복귀 영상을 만드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걸어온 길이 무척이나 길었고 아쉬웠기 때문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복귀 영상에는 정말 제가 최대로 노력을 들인 영상을 만들고 싶다와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의 최고의 영상으로 보답하고 싶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화면의 영상은 제가 2년동안 편집하고 고상하며 의미있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과정과 1년간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복귀하기 전까지 제가 조금씩 채널 배너를 바꾸면서 복귀하겠다는 조금만한 힌트를 보였었는데 알아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 채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화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한 번이라도 편집을 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모른 말고요. 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팀플을 하면 누군가에게 죽었을 때 잠시 동안 킬캠이 멈추죠. 전이 장면을 하나의 사진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토모자이크 기법을 쓴 그림을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죠. 기본적으로 포토모자이크는 정말 수십, 수백 개의 방대한 양의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방송의 죽은 순간은 포토모자이크에 쓸만한 양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채울 곳을 구상해야 했어요. 포토 모자이크라는 것도 좋지만 장면마다 중구난방으로 각자 다른 장면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일단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 모든 생방송 영상들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제 모든 생방송을 시청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할수 없었기에 여기 보이는 이분들이 크게 도와줬습니다. 생방송 영상을 보면서 각 타임을 기록하고 제병화가 무엇인지 적병과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기록했죠. 제 방송은 초기 땐 2시간 정도였지만 정말 열심히 방송한 2017년, 2018년 때는 4시간, 5시간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시간 남짓의 팀포를 다 보면서 죽음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제 모더레이터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진짜 미친 짓이었거든요. 되게 드네뭐얘왜 <웃음> 멈췄어? <웃음> 얘 멈췄어, 왜 숨졌어? 나도 나 뭐야. 삐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미안하진 않는데 아! 이 작업은 2020년 2월에 시작을 했고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보고 기록한 덕에 2020년 11월 말에 드디어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들을 고생시키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제 차례가 왔거든요. 저는 저만이 볼수 있는 디스코드를 세웠고 거기에 모더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작업 과정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위해서는 저는 더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했죠. 랜덤 크리 어? 크리츠, 죽이고 나서 하는 사우도발, 웃음도발, 그리고 포토 모자이크에 쓰지 못하는 탭을 누르거나 화면을 나가버린 장면 등등, 또는 적병과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록을 해야 했죠. 엔지니어와 센트리에 대한 분류, 낙사와 추락, 할로윈 스펠과 여러가지 보스들, 맵 오젝트 등등.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당연히 다 받아서 일일이 잘라야죠. 아, 다 받았으니 이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직접, 직접 잘라가면서요. 이 작업이 진짜로 괴로웠던 게 하나당 3시간에서 5시간 되는 영상을 3 3 0편가량 보면서 일일이 다 잘라야 하니 미친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아침 9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이 작업만 했고 그 기간이 두 달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마친 뒤 생각을 해보니 또 다른 노가다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걸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포토모자이크를 쓰려면 영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진이 필요했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다시 그 자른 영상들의 끝부분을 사진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작업한 프로그램인 애프터 에펙트는 쉬프트를 꾹 누른 채로 타임바를 움직이면 보여지고 있는 클립의 마지막 부분에 자동으로 자석처럼 멈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걸 아웃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는 킬캠을 모아야 하니까 애시당초 영상을 자르는 것도 이 킬캠 부분에서 잘랐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동안 잘라둔 영상이 워낙 많다는 것. 어림잡아 15,000개 정도를 다 찍으려니 손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영상을 계속 로드해야 하니까 컴퓨터가 느려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웃음> 컴퓨터가 늘어 터지니 화면 미리보기를 쿼트해 두고 작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사진으로 내보내니까 미리보기 크기에 맞춰서 화질이 1 4분의 1이 된 상태로 나오는거예요 사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원하는 순간에 큐에 올려두고 렌더링을 돌리는데 큐의 최대 제한이 500기 남짓이라 500기까지 렌더링을 돌리고 전부 없앤 다음에 다시 다음 500장을 큐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5,000개 되는 사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구역이고 더군다나 렌더링 기본 옵션이 포토샵 파일인 psd로 되어 있어 psd로 렌더링 했다가 다시 jpg로 바꿔야 했죠. 생각해보세요. 15,000개량 되는 걸 500개 단위로 나눠서 일일이 다 뽑아낸 다음 그 모든 psd 파일을 전부 다시 jpg 사진으로 변하는 과정이 짧게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화질이 이러니까... 다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다시 하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는 좀 꾀를 냈습니다. 코딩임을 빌리기로요. 물론 저는 코딩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느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일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찍어대는 것보다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스크립트의 소스코드를 뜯어가면서 공부한 결과 11시간 만에 제가 원하는 쇠샷을 원하는 만큼만 찍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11시간의 코딩으로 시간을 무려 일주일이나 다축시킬 수 있었죠. 다음은 포토모자이크와 관건이었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포토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쳐보면 진짜 포토모자이크가 아니라 가짜로 따라하는 가짜 포토모자이크만 설명해주거든요. 근데 전 가짜가 아닌 순도, 농도 100%의 포토모자이크를 하고 싶었죠. 그리고 또 욕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포토모자이크는 방대한 양의 사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같은 색을 채우기 위해선 중복으로 사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죠. 저는 영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각 프레임의 상황이 달라야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으로 첫째, 각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의 포토모 체크를 만든다. 둘째, 각 사진은 중복이 없어야 한다. 셋째, 사진의 위치가 곧 영상의 위치여야 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를 표시해줄 로그가 나와야 한다. 이세 가지가 필요했고 저는 수달간 공들여서 파이썬을 공부해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짱짱 좋더라고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하늘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작업했습니다. 제가 방송 때 죽은 킬캠들로 사진을 완성하니까 그 색상이 또문제더라고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색채가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자체가 비슷한 색상과의 상태에서 가장자리의 색의 차이가 뚜렷하고 그 각도각이 비슷한 사진을 보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테스트를 돌려볼 때는 조금 어두운 데다 각도각과 색채가 다양해서 나름 나쁘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테스트로 돌려봤을 때... 이 모양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팀포가 어둡고 각전투지형 병과의 피아 구분을 위해서 맵도 배경도 레드와 블루로 색깔 구분이 극심하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이 그라데이션 테스트 렌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사진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완성적으로 뽑아내고 나선 제가 해야 될건 영상화였어요. 로그도 같이 볼수 있어서 각 영상의 위치에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각 영상을 함께 트는 것이었죠. 영상들의 자르기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잘랐어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의 자른 부분을 다시 렌더링을 하지 않는 이상 3시간 되는 영상을 틀어서 한 부분에 멈춰두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이 생방송을 트는 거는 하나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어쩌면 4개까지는? 뭐 8개까지는 힘들긴 해도 어찌저찌 로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네. 확실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연게도 시도는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계산을 해서 4K에 맞춰서 60개 곱하기 80개 가량 정도 되는 크기로 축소를 해서 한줄 하고도 절반을 나눠서 렌더링을 돌리기로 했어요. 이게 왜 이러나 했는데 기존의 mp4 코덱은 손실 압축 코덱이다 보니 영상의 본 크기와 표시되는 픽셀의 수가 너무 작아서 프로그램이 계산하기 에 어렵나봐요. 확실히 용량은 줄었는데 영상에 쓸 수도 없고 렌더링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퀵타임의 MOV 확장자로 렌더링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 코덱으로 하면 알파 채널도 포함이 되고 화질도 유지되면서 렌더링 시간도 나름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 120번의 렌더링을 돌려서 한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 뒤로는 그 앞부분을 채우기 위한 영상 배치와 박자 맞추기와 관건이었는데 워낙 노래도 빠른데다가 영상이 무거워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만 진짜 두 달이 걸렸어요. 간단히만 짚고가자면 시작할 때이문 닫히는 것도 제가 습관적으로 탭을 눌러대서 뒷배경이 보이기 일수였고또 죽는 장면만 배정해야하니 제가 탭을 누르지 않은 일반적인 클립은 쓰질 못했어요. 스카우트는 스카우트에게 솔저는 솔저에게 뒤로가서 헤비는 헤비에게 마지막은 스나와 스파이 백스탭으로 다 너무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이 영상에 대한 디테일은 님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어, 전부 다 맞춘 사람한테는 제가 고정 댓글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되게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사진 멈추는 거에 대해서 편집할 때는 날것 그대로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냅뒀는데 확실히 그 임팩트가 약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복귀를 늦추고 유튜브로 돌아오지 않았냐 할 실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팀포로 애시당초 못했고 전세계적 팬데믹 때문에 더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제 자신에 대한 내오침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 최초공기에 많아봤자 20명 내지 30명 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100명 정도 봐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좀 늦긴 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스탠딩, 베이스였습니다.